여러분 오늘 호세와 요엘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셔야 될게 우리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과하게 지었죠 죄가 관영했죠 그들이 심판을 받고 회복이 됐죠 마찬가지예요그 지금은 저희 나라가 만약에 죄가 가냥했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있습니다 늦어질수록 그그 그 무서운 벌들이 더더 더 견뎌내기 힘든 벌들이 <웃음> 저에게 다가오겠죠. 벌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죄가 가냥한 상태에서는 심판이 임하게 돼있어요 심판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심판 이후를 준비해야 하셔야 돼요. 회복할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날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보시면 호세아와 오늘 여예를 보겠는데요.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가장 전성기인 여로보암 이세례부터 멸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은 요엘 역시 호세와보다는 좀 앞선 시기죠. 그러니까 아마 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나 미가와 사역시기가 좀 겹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를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엘과 호세와 요엘이 좀더 앞서 살았죠 호세가 그 뒤에 어, 뒤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한사람은 유다 한사람은 이스라엘 놓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시면 여러분이 그 요엘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뭐 이런 이 정도의 시기에 사역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이사야 미가 이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요엘의 시기가 요엘의 시기도 이제 보면 여기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두 나라가 굉장히. 가, 그두 나라가 갈라진 이래로 가장 부강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엘이 말을 해도 씨알이 막혔겠어요잘 나가는데. 자 여기 지금 보는 요나와 아모스, 자 호세아가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자 다음에 볼 아모스나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사역을 했으니 그때는 최고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아모스가 지금 노출된 어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를 이야기해도 시알이 먹혔겠어요? 안, 먹, 안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죠? 자, 이거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좀더 가면, 그 이스라엘 멸망,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 안 돼서 한 5, 60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자, 이스라엘, 자, 유다를 가보면, 에레미야 여기 참 선지자 에레미야한한자혼 자밖에 없었고 모두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 자 에레미아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다이 매국노 취급을 했죠. 그런데 누가 맞았어요? 에레미아가 맞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자 이렇죠. 만약 예를 들면 야, 대한민국 망한다. 언제나는 망하겠죠.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는데 망한다 하면 아무도 소리를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를 않겠죠. 그런 상황으로 한번 책정을 해보세요. 꼭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이러건 아무도 호세아 말을 안 믿었겠죠. 그러나 몇십년 후에 아시리아에서 이제 피지 7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는 며, 몇, 년에 망해요? BC? 586년에 목소리가 없네요. 몇 년? BC 586년에 바벨론에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 호세아를 히브리어로 읽, 읽어보면 바부위에 점이 있으면 오발음이 되죠. 그래서 호조호 얘는 쉐 아죠 호쉐야 호쉐야 호쉐야 다시 한번 호쉐야 호쉐야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무슨 뜻이에요 예 같은 뜻일 겁니다 음,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사죠 엘리사 예, 예. 엘리사, 호시아 여호수아가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예, 음, 여러분 아마 암기가 되실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조슈아라고 불렀어요 조슈아 예슈아라고 불렀죠 자 자, 그러면, 우리, 어, 저는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성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아주 그, 뛰어난 엔지니어들, 명문대 나온 이제 박사 엔지니어들, 제가 이제, 이제 그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자기들 이론들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오, 헬라어를 아리까리 해서 제가 오늘 헬라어 알파벳 강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메가 대문자죠 얘는 시그마죠 얘는 예타죠 얘는 엡실로인이죠 단모음 얘가 되고 예타는 장모음 얘는 s 발음 되고 오메가는 o 발음 되죠 읽어볼까요 오세죠 오세 자큰 소리로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다시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세, 오 그다음에 자, 요세오 보면 세 이게 지금 요음이세요세음이 오세, 오세, 오세, 이세오자 오세, 오세, 점이 하나 오발음이 되죠. 읽어보면 이오죠. 이오를 빨리 읽으면 요가 되죠. 요, 엘이죠. 엘. 라멘이나 메미나 눈이 맨 끝에 오면 앞에 모음에 붙여 읽어버려요. 요엘. 요엘. 요엘. 요엘. 요엘. 얘는 이오타죠. 오메가, 에타, 얘는 람다니까 이오엘이 되죠. 이오엘. 이오엘 만약 이름이 e 이요엘이란 분이 계시다면 <웃음> 헬라어를 바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이오엘 영어로는 조엘입니다만 자, 읽어볼까요? 이오엘 이오엘 큰소로 이오엘 이오엘 이오엘 좋습니다. 자 호세아의 배경을 보면 여로 보암 2세 때 주변국이란 게애굽이나 아수르가 좀 내부 문제로 좀 시끄러울 때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그들의 위협이 없다 보니 자, 지금 여로 보암 2세 때 보면 자,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을 하고, 이렇던 영토를 회복하고, 남북 무역료를 점령을 해서 솔로몬 시대에 견줄만한 부와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니, 죄를, 이 호세아가 나타나 죄를 지적하니, 시알이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보밤 2세 이후, 반역, 내자, 남살로 권자가 교체되고 세퇴하다가, 아수르의 살만했을 5세의 공격으로 북이사엘 수도 사마리아가 3년만에 함락되고, BC 722년 북이사엘멸망함 여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보면, 여러 보암이세, 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이아, 비가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호세아 호세야 왕때 망했네요. 네.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자, 호세아서 기록 목적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암해를 맞이한 호세와 가정을 통하여 부정한, 부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으며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성배와부도덕한 죄의 고발과 심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 없는 사랑과 회복을 약속한 예, 이게 이제 기록 목적이에요. 그냥 회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시켜요. 다윗 똑같죠?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인, 충성스러운 아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죄값 치러쳐 폐가망신당하고 하나님을 회복시켰어요. 명심하세요. 자신 있으면 죄를 지으세요. 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목회자가 여기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면 굉장히 성경하고는 어, 걔를 달리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요엘사 배경은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BC 835년 여호야다 형령통 개혁단의 아벨 아하다리, 딸인 아달라이 왕이 영광 명치고 요하스 왕 제2기간 초기 메뚜기, 메뚜기 제2성으로 기금과 고통 심화 상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죠 남유다에는 요엘이 있었는데 지금 요하스의 전임자가 아달라 악한 왕이었죠 요하야다가 제거한 후에 여그 요하수왕을 세웠고 개혁을 했죠. 지금 아라왕은 그 당시 하사엘이었습니다. 자, 요에서 기록 목적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 네, 장보다 심한 여호와의 심판을 해보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준비 방법 제시 회개의 소망 제시 이름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마음을 축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 심판과 인사의 회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사는 대부분의 선지자가 보면 자기 자신으로 자신이 현재 있는 시점부터 어디까지 봤어요? 정말까지 본 거예요. 자 선지사는 그래서 미래를 본 거죠. 자기 자신이 있는 시점부터 미래까지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 후에 회개 후에 소망이 제시되는데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우리가 정회개하면 우리가 이제 그 죄값은 여러분 분명히 치러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그러신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호세아 이제 전체 보기하면 자, 보면 이제 일장과일장은 보면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 여기 보면 좀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 자녀들 이름이 죽입니다. 죽여줍니다. 아주 <웃음> 저주의 이름 들입니다그 다음에 하필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음란한 배우자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아마 말세 때는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예요? 이 선지자한테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의 음행과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를 4장과 5장에서 하고 있어요. 호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6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게 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를 있어요. 자 그럼에도 11장 13장은 하나님이 이러시는게 왜 그럴까요? 변함없이 저희 인간 또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인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호세아의 호소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분명한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자 어떤 죄악이 극심한데 여기에 대한 합리화로 죄악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세요. 자 어떻게 됐죠? 그 우리가 남유자나 북이스라엘을 보면 죄악이 관영됐을 때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고 처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다시 울부짖고 회개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거죠. 자, 그러면 핵심되는 말씀 한번 읽어볼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써져 있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권하신다.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호수야 1장을 한번 같이 교도을 보겠습니다. 호수야 1장을 펴세요. 저는 여기 킹제임스 번역, 번역본인데요. 어떤 성경이든관계 없습니다. 음. 자. 한 절씩 교독겠습니다 유다의 왕들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성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기 너희가서 옹난한 자자, 옹난한 자식들 나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로, 옹난한 민족의 신이 라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내가 이스라엘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하시더라 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제 고가을하에나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하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예수의 이스라엘과 바랜을 하시면서 생정할 수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니라 또 저녁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돈이 있는 하나님에 하나님을 안내해리라 말하니라 그때 유다 제선과 이스라엘 제선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보면 음료랑 음란한, 아내 음란한 아내를 어서 결혼하고 자녀들도 이름이 다 저주성이죠. 자 이건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처음과 마지막은 좀 읽어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13장 15절부터 저희가 14장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동풍이 올 것이여 주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리라. 그러면 그의 물군호는 마를 것이여 그의 샘은 말라버리리니 그가 모든 아름다운 기명들이 있는 보물창고를 약탈해 가리라. 라, 그들이 그들의 것을 것을. 오 이스라엘아 주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는 내가 내 죄악을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들을 타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이상 너희는 우리들의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비 없는 자가 주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니라 하라 내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시려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리니 내는 <digital> 또 그들로부터 밝혀줄 수 있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같이 되리니 그는 백악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같이 박힐 것이니라 그의 가지들은 펀릴 것이요 그의 아름다운 옹리브나무 같을 것이요 그의 대체는 레바논같이 나리라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들을 깨닫겠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을 주의 길들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안에 생활이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로다 지금 계속 돌아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죠. 네. 처음과 끝을, 이것은 네,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자, 우리 요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 당시에 메뚜기 제안과 회계를 좀 촉구하고 있어요. 자, 1장에 그러고요. 2장, 이제 중반부까지는 여와의 호 날에 이말 메뚜기 제안과 같은 심판과 회계 촉구를 하고, 자 2장 후반부는 요엘 당시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을 다루고 있고요. 자 3장은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한 시, 진실한 자 우리가, 자 여기도 1장을 한번 요엘서 1장을 펴보세요. 일장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푸드헤를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너희 자손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며 또 그들의 자손은 다른 후대에 말하게 하라.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올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나야 울부지지라 이는 그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습니다 그간내 포도나무를 황폐시켰고 내모화가 나무 껍질을 벗겼도다. 그가 그것을 깨끗이 벗겨서 버리니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음식제사와 술 붓는 제사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의 일꾼들이 슬퍼하는도다. 오너의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북고로하라. 오너의 너희 포도원 일꾼들아 밀과 보리를 위하여 올부지지라. 이는 밭의 수확이 다 없어졌음이니라. <omice> 하여튼 하여튼 이.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자신을 동의고 예곡하라. 너희 제단의 일꾼들아, 울부지지라. 너희, 내 하나님의 일꾼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온 밤을 누울 지니, 이는 음식제사와 술 붓는 제사가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금하여졌음이니라. 너희는 금서로하고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는 그날이 올 것이미라 시가 그들의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황량해졌으며 곡간이 부서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아, 자, 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지지리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켰고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음이니이다 자, 그리고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장에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인데 3장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또 3장도 요일 3장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어올 그날들과 그때 내가 막고란다 어.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 여호사가 돌자기를 데리고 내려가서 내백성곧내 성뿐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여 그들을법되로 싣고 날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뿐고 한해 또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며 그들은 또내 백성을 얻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즙을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이는 너희가,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갔고.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곳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고 너희 보복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릴 것이며 너희아들을팔았에리것이 그들을 팔았던 곳에 내가 그들고 너희 보복 것이며 을보리들을팔리니이는고을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지오 주의 용사들로 그것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예, 뭐 mm fresh, 너희는 낯을 <웃음>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찼고 어 독들이 넘쳐나미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자신의 되시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에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제한비를 흘렸기 때문이라 나는 내가 깨끗해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해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그함이라. 아멘. 여기 음. 보면, 요사벳 골짜기에서 주의 용사들은 내려오고 있죠. 이방민족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하고,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지금 싸우러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심판의 날이었던 거죠. 음. 자.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인용할 때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인용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사실 이제 공부를 다 마치긴 했는데 여러분 아직 기뻐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자 호세아 일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호세아의 결혼과세 자녀를 보면, 아내와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지금 상징하고 있죠. 자, 보면, 딸이, 뭐, 지금 보면, 아들, 딸,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름이 로루암마, 로암이다. 저주, 저주성 이름이죠. 자, 저주성 이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사절은, 이제, 지금, 그 예후한테 주었던 축복 4대까지 그려라고 했는데 그 여로밤이세 아들까지 해서 예후의 이제 왕조가 끝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회복될 이스라엘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음란한 배우자를 2장에서 보는데 내 아내가 아니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저희가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결혼한 족속이에요. 이 신부들이 그 신랑을 배반하고 지금 우상숭배를 해대고 있는 거죠. 아마 호세야 때니까 아마 돈의, 돈과 풍요에 관계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그게 다했을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자, 2장 8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응과금도 여러 배로 늘려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다. 이니, 그들이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예비를 해버렸어요. 자, 지금 풍요의 신 아마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심했을 것 같아요 자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 앞에서 그녀의 추잡함을 드러내니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아마 굉장히 이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족속 특별히 아수로한테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 13절에 제가 중요 부분을 읽어보면 이것들은 나와 연애하던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한 것이라 내가 그것들로 삼님이 되게 하여 들의 등, 짐승들로 그것을 먹게 하리라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양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자자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죠. 사실은 현대는, 현대의 삶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돈 숭배를 많이 하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14절로 23절은, 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땅이라,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저희도 사랑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종교 통합주의가 지금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주의는 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을 또 섬길 수 있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 3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돈 주고 다시 다시 그녀를 사가지고 이제 자 3절에 3장 3절에 보면. 너는 많은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했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도 다른 걸더 사랑하면 다우상숭배거든요 이거 창녀짓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더 사랑하는게 있으면 창녀지시에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한 정의를 꼭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사장오절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사장은 지금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 만의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로 7절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자, 5장 후반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4장에 1절을, 1,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함으로 위법하고, 피가 피해 부딪힌도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법에 무지, 법에 대한 무지가 죄죠. 성경에 대한 무지도 죄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자이 성경에 하나님 율법이 다 쓰여있고 하나님에 대해 쓰여있는데 결국은 지식이 없이 이제 망해가는거죠 자 그리고 5장에는 그렇지 않나요? 이 사회 자체가 모순을 드러낼 때는 지도자들이 썩을대로 썩어있는거예요 썩을대로 썩어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아래위로 다 썩고 특히 지도층도 엄청 썩었는데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이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 어떤 영이 잡고 있어요? 음란한 영들이 꽉 잡고 있어요 돌아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아마 이 당시에 노아, 애노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있었다 해도 이세 사람이 얘는 고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썩을대로 썩어가지고 음란한 양에 꽉접혀가고더 이상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경고를 하죠. 5장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같이 유다집의 젊은 사자같이 될 것입니다. 나곧 내가 찢어갈 것이요. 탈취해 갈 것이나 아무도 그를,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6장에서 8장까지 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 6장 초반부에 보면 주님께 돌아갈 걸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그런 악한 영적인 포스를 이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령당한 거죠.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 6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음. 예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음. 하나님은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게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경말씀을 모셔야 돼요. 성경말씀은 뭐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쭉 봐오면,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패턴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면 축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계시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올 어떤 굉장히 큰 기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장에 보면, 자,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 단면이 7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가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어떤 이미 이미 어떤 악한 영에 완전히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빠져나와서 다음을 예비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자 8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제이 잘못된 예배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죠. 8장 5절에 보면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나를 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한 타월르 그러나니 그들이 무죄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북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자 지금 두 군데, 두 군데 지금 성화지장을 어, 세워놓고 숭배하게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 잘못된 거고 성전은 어디에만 있죠?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예루살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여로 보암이 백성들을 뺏길까봐, 뺏길까봐, 지금, 송아지를, 송아지상을 놔두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게 했던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자, 그래서 14, 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위에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공전들을 삼키리라. 아멘. 네 결국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9장은 자 특별히 9 장은 지금 형벌의 날, 부흥의 날 자를 다루고 있고, 10장은 아수로로 옮겨질 배다우는 송아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감찰의 남들이 오, 날들이 오고 부흥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이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선지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덫 같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더라 자 그런거죠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이게 이루어졌고요.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야죠. 잘못됐으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발 아세라 승배할 때가 아니고 지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예요. 적어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시기인데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설명, 설교하지 명설 않는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의 종교다운 의가 엄청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교회예요. 그 상황이 몇 천년 전에 2500년 전에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지금의 세계가,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우상숭배가 심하다. 그러면 주님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장에 보면, 자, 10장에 그들이 그 싸우는 그 송아지 재단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10장 2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것은 이미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실은 북이사일을 떠난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자,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심에도 이 사람은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자, 12절.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 시작. 여러분, 자기 지금은 줄을 찾을 때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때입니다. 자, 11장으로부터 13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11장 1절로 이제 12절을 보면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11장 7절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서 물러서는 경향이 있도다.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불렀으나, 그분을 그분을 높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목소리>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모든, 모든 것 중에 죄가 되는 불법 곧내 안에 있는 불법을 찾지 못하리라하거니와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내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니라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예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처럼 계속된 이사라의 범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자, 보면, 자, 12장, 자, 12장, 12장, 어, 절을 읽어드리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사되죠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자 계속 사절을 읽으면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마라였으니 곧 망고래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의 기념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13절, 4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니라 하면, 여기 줄을 좀쳐 놓으세요. 자, 보면 또 13장 9절을 여러분 보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자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이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왜? 음란하고 타락함으로 자 13장 15절 1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나이 있는 을라예 16절도요 사마리아는 하게되리이하접하여하이 칼에 쓰러질 것이들은내산조각것이 여자들은 찢겨지라 예, 이렇게 됐어요 한 5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자 자, 하나님의 말씀 꼭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아까 읽었죠? 자, 호세아의 호소와 북이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14장 1절로 3절은, 자,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회개 공고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리 받아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 제사를 드리리라,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들을 타지도 아니하며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비 없는 자가 조안에서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죠.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이는 내 분노가 그들 그로부터 돌이켜졌음이니라 자 이렇게 4절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죄가 관영했을 때는 심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호세아서 분명히 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게 죄는 멀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죄가 관영돼서 더 이상 으로손쓸수 없다고 하면 그 소사이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 로스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족을 피신시켰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없어진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자신마저 위협을 받, 영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그곳에서 잠시 나와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엘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요엘서는 자, 자, 1장은 요엘 당시에 메뚜기 제왕과회개축구인데 보면 여러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왕의 날 이렇게 볼수 있는 마지막 심판때예요. 이때 의인들한테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나 죄인들한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2장 2절, 1장 15절, 2장 11절 여러분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죄인들한테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 두려운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절대 피해를 하해 보복하지 마세요. 누가 보복을 합니까? 마지막때 예수님께서 다 보복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 정말 지금 그의 날이 여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음. 자, 여호와의 날에 이말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과 회개촉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자 보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날에 이말 심판의 모습인데 주의 날의 군대의 특징이 3절, 4절, 5절, 7절, 10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불이 그들 위에 삼키며 그들 주에는 화염이 불타고 있어요. 자, 그들 주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령은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두 번째로 보면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오절을 가겠습니다. 산꼭두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토기를 삼키는 불꽃소리와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예. 자, 네 번째는 이들이 지금 7절에 보면 대열을 흐트리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많이 봤죠? 여왕계시록에서 많이 본거죠. 여왕계시록은 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거예요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이 드려오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를 쳐놓으세요. 아무도 못 견뎌요. 심이 죄인들한테는 드려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거룩하게 살라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 12절로 17절에는 회계를 촉구를 하고 있죠. 자, 2장 12절로 1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짓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너희의 내게로 돌이키라. 지는 그가 은혜로 오시고 사주하시며 노하기를더디하시고 내의 인자하시며 죄악을 스스로 돌이키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주시야.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제사와 숯불,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지금 무릎을 꿇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아멘. 아멘. 자, 요엘 당시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에서 2장 18절로 17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시 아세요? 이른 비는 우리가 이제 땅을 갈고 곡식을 심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한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말부터 11월 경에 비가 와 줘야 돼요. 우리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고요. 늦은 비는 언제 오죠? 3, 4월경에 와요. 늦은 비가 와야 마지막 수확이 잘연결게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잘연결어서 좋은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경고로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돌아오시면 수치당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살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인데 자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2장 28절로 31절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겨하겠습니다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네, 돼, 네. 응,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 누구든지 의 이름을 부르이리는내 이름을 받으리니 자 자,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했죠. 28절 29절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철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 2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 뭐예요?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셔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이 3장 1절로 17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한 분들이 많은데 주의 영사들은 지금 여호사박 골짜기를 내려오고 있어요. 이방 민족은 무장을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멸시켜 버릴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 인용을 우리가 성도들이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이걸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방 민족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3장 18절로 21절은 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자 유다는 영원히 구할 것이 예수는 되도록 구하리라고. 회복시키겠다고 라 하심으로써 요엘사를 마치고 계십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초림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 때는 남아있는 사건 심판,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어요.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 정말 그 후에 일어난 일들, 후에 일어난 일, 석희 날들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초림과 재림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 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자, 예수님과 천인과 어 재림의 때를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도표는 어자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이건 기억을 합시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 경 인물이에요. 예수님 시기까지 한 2,000년간. 유대인의 때였어요. 이스라엘 때였다면 예수님후로 지금 2000년간은 이방인의 때이죠. 이방인의 기회가 주어진 거. 하나님은 균등하시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맨날 며칠이나 재림한다. 100% 거짓말일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아실텐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을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구약으로는 남은 자가 나왔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자자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아멘